지금 형사 했잖아요. 형사는 명사를 수식해지는 거고 지금 필리핀은 형사로 치면 애는 죽으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보고 있어요. 그렇지. 그래적 용법이에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서술적 용법은 응. <웃음> 희이위기쎈 <희인 의지. 웃음> 이거예요어 오케이. 어. 대전 준비이장 s 요 어, 어허. 아, 그니는 보고 있는 중이다. 어, 뭐하고 있다고? 아 말하는 중이다. 어. <웃음> 네. 말하는 중. 말 말하는 네. 중. 네. 네. 네 그렇죠. <웃음> 이거는. 법은 명사를 수식해 준거인데 명사를 수식도 안하잖아요 음. 그리고 해물적 인법은 거의 다 보호로 쓰여요 그렇지 예. 렇게쓰고